와줘야 <웃음> <되나? 웃음> 어? 너도 똑같이 나오있요주다 어? 있어 <웃음> <웃음> 네, 얘 떨구자 떨구자 <웃음> 어 일단 힐을 두 펀치펀치펀치 갖고 돌아 갖고 돌아 펀치만 펀치만 펀치만 해 펀치만 해아 얘가 그 신호비구나 <웃음> 야 간다 간다 당하다 <웃음> <상하자, 펀치만을>. 펀치만 해 <웃음> 펀치만 <웃음> 이제 죽여 알아 <웃음> <웃음> 아우 빨리 죽어라